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0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넷볼대회, 대전중일고등학교와 경북 영양여고의 8강전 3경기,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최종윤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8강전 1, 2차전을 치르고, 이제 3차전에 임하게 되는데요. 1, 2차전이 사실 뭐 이전 예선의 경기 스코를 떠나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좀 보여줬어요. 이번 3차전에 혹시 좀 지켜봐야 할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간단하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지금 영양여고는 어, 네. 경북에서 네. 어, 올해 이제 처음 참가한 팀입니다. 네네. 어, 반대로 대전중일여고, 중일고등학교는 네. 어, 전통적으로 어, 결승까지 진출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양여고가 네. 어, 중학교 때영양여 중에서 올라온 팀이다 보니까 네. 아마 팀워크가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영양여고의 공격으로 경기는 시작이 됐고요 어... 지금 영양여고의 선발선수 명단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늘, 김민수, 권지민, 김지원, 황서영, 김효은, 박수민 선수 이렇게 7명이 선발로 출전하게 됐고요. 자 대전 중일고등학교 선발 명단입니다. 이진, 남궁수, 안민경 이찬비, 서지민, 김유정, 안민경 이렇게 7명의 선수가 경기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전 중일고등학교가선취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중일고가 먼저 득점을 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대구 중, 아, 대전 중일고의 공격. 다시 한번 골서클까지 연결되고요. GA 선수, 비교적 먼 거리에서 던지는 슛, 림 맞고 벗어났습니다. 영양고등학교, 영양고등학교 리바운드 성공했고요. 자, 센터가 길게 넣어주는 공 영향력 로 윙어택이 좌측 끝에서 받았습니다 네 지금 공이 네. 어, 중앙에 있는 지역을 벗어 한, 한 번에 넘어왔기 때문에 아, 오버 네네. 어서드라고 하는 반칙을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터셉트로 공격의 흐름은 끊겼습니다 골라인 아웃 아주일고등학교 아,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좌측에서 골서클 어, 안으로 바로 들어오는 패스로 해서 GA 선수가 바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코니 2대0 영양여고 공격 이어집니다 자 센터 선수 패스할 곳 찾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GD 선수가 받았고요 하지만 패스의 흐름이 잠깐 끊겼습니다 자, 가운데 윙어택이 GA 선수한테 좌측 끝에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네. 골 링을 맞으면서 패스에 실패를 했고요. 네. 뭐 링에 중... 맞았다 하더라도 경기는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중일고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가운데 센터가 이어받았고요. 다시 좌측 끝에 주에 선수 이어받으려 했지만 영양력고의 인터셉트. 하지만 중일고의 공격은 이어지고 요골 서클 밑에서 주에 선수 득점 성공합니다. 네. 자, 아... 점수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대 0. 예 네, 중일고는 대전에서 충남여고하고 그두 팀이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올해는 충남여고를 꺾고 예. 앞서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라인에서 공격 이어지고요. 영영용호 선수. 하지만 심판의 있을 이어집니다. 예. 작전 타임을 요청했네요. 영영용호에서 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점수 차가 조금 벌어지면 다시 한번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적절한 시점에 작전 네. 타임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양여고 학생들은 지금 현재 1학년 정도로 구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체력적인 문제, 네. 3학년 2학년 학생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감이 좀 있네요. 아네 그렇습니까. 뭐 그래도 아직은 이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경기가 시작된 지약 2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영양여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인터뷰하면서 몇 가지 여쭤본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통해서 뭐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 얘들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화이팅 굉장히 진부하지만 진득한 느낌의 멘트가 담겨 있어요 어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영양이오처럼 이렇게 즐기는 어 스포츠클럽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참 보기 좋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창단이 됐지만 경북대표팀으로 출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높은 성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뭐 성적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작전 타임은 끝났고요 영양여고의 공격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자 GK가 연결됐지만 반대편까지 너무 길게 넘어가면서 패스는 끊겼습니다 동일등고등학교 바로 골서클 비트에서 받았고요 GS가 조금은 멀리 던지는 공을 립맞고 벗어났습니다 영양여고 리바운드 아, 영양, 영양여고 GKGD 선수 아, 진짜 접근이 네. 아주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뛰어난 성적 기대했고요. 중간에 살짝 몸썸이 있었지만 경기는 재개됩니다. 센터가 좌측을 밀어준 거 밀어준 볼 WA 볼서클안면서 GHS 연결됐고요. 예, 두선수 간에 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아마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줄리고 방... 아, 지키 선수가 너무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옵스트럭션 아... 반칙어서 네.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3대 1. 경북 영양여고도 추격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영양여호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가운데서 GD 선수 다시 한번 WD한테, WA한테 패스했고요. 가운데 반대편에 센터한테 연결된 공잘 잡아줬습니다. 골서클 안에서 하지만 GK 선수의 인터셉트. 예 공과 상관없는 위치에서 중일고등학교 GD 선수가 방해 행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영양에 베럴티 패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GS 선수 던진 공 들어갑니다. 추격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스코는 3대2 한 점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자 중고등학교 공격 이어지고 이 있습니다. 골석걸까지 연결됐고요. 주예수 선수 조금은 먼 거리에서 계속 슛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한 번쯤 공을 밖으로 뺐다가 네네. 다시 투입시키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먼거리에서좀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공격은 이어지고 있고요. 주예수 선수도 조금은 네. 멀리 던져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아주 슛하기 좋은 거리로까지 접근했습니다. 네 스코어는 4대2자 우측에 GD 선수 연결됐고요. 우측 끝으로 깊게 연결해 줍니다. 센터가 받아서 자 골서클하는 반대편을 넘겨준 공 하지만 홀레인 아웃 선호됩니다자 중일고등학교 센터가 받아서 공격해 주지만 영양력고 WD가 공격을 끊어줬어요. 네 아주 좋은 수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 패턴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네. 어, 양, 양쪽 경기장을 크게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대하는 경기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 말씀하신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보고요. 자, 영양여고 선수들의 이 패싱이 조금은. 예, 많이 살아남, 살아났네요. 네. 네. 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처음 참, 참가하다 보니 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으니, 분명히 좋은 성적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중일고가 반대편으로 넘겨줬습니다. WD 선수 받아서 GD에게, GD가 GA에게 다시 한번 반대편에 센터한테 연결되면서, 하지만 골서클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네, 중2는 손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향력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길게 넘겨준 공, 공이도 흘렀지만 다시 한번 영향을 고 잡았고요. 네, 아까와 같은 오버서드라고 어, 공간을 통과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선수를 아, 거쳐서 네네.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 번에 통과해서 오버서드 반칙을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에서 중일고 센터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g s 선수 이어받았고요. 골서클 안에 GS 이어받았습니다. GS선수 침착하게 밀어넣는 공 득점 성공합니다. 예중일고등학교 넷풀의 어, 경기 공받는 기본 컷백 아곧 뒤로 물러서면서 네. 높은 위에서 공을 잡는 GS선수의 네. 능력이 돋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 골밑에서 GS선수 공을 이어받았고요. 던지는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중일고 GS선수 2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스코어 6대2까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양여고 GA가 이어받았습니다. 좌측끝에서 센터가 골서클 밀어넣어줄 패스를 보고 있지만, 자 심판의 휘슬. 네, 중일 센터 선수의 방해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자 골라인 밖에서 중일 고 선수부터 공격, 중일 고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G.D가 이어받았고요. 하지만 W.D가 끊어졌습니다. 공을 맞받아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네.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좋고, 모습, 빠르고 네. 아, 참 부러운 적결을 갖고 있네요. <웃음> 그렇습니까? 자, 영양효구의 공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GK가 우측에 주 a 한테 넘겨주면 조금 길었으면 공 살렸습니다. GS 선수, 골서클 밑으로 들어오면서 GA가 차분하게. 예, 아주 밀어놓는 창의적인트레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보지도 않고 던졌는데, 아, 네. 정확하게 대세 같습니다. <웃음> 예. 상당히, 그만큼 팀워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이 그렇죠. 되겠죠? 네. 연정도 상당히 좋 모습이 나오는 모습니다 맞습니다. 자, 종일고. 공격 시작됩니다. 가운데 GA가 패스했고요. GA는 바로 센터, 골서클 안에 GS한테. GS는 길게 넘어줘서 윙어택게 다시 한번 골서클 안에 넘어줍니다. GA가 조금은 먼 거리에 패스 실패하지만 GS가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슛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7대4, 넉 어, 점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GS 선수 수, 성공률이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조금은 먼 거리에서 슛을 하면서 어, 결정을 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점차 갈수록 이시원 결정력을 만는이 본인이 있어요. 좋아하는 위치까지 지금은 그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좋은 결정력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자, 영양 으고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우측에서 GD가 반대편 윙어 택에게 연결시켜줬고요. 하지만 GK 중일고 GK가 공을 꺼어냈습니다 하지만 영양 으고 다시 이어지는 공격. 역시 좌측에서 GD가 끊어냈습니다. 예, 네, 이제 어... 시점부터 반칙이 있어서 네네. 페널티 패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넣어줬지만 패스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중1고의 반격. 미용택이 길게 넘어주는 공. GA가 다시 한번 골서클 밑에 GS한테 연결되지만 연결은 실패하면서 뭐, 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너무 네. 서둘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 이... 센터 라인 안에서 영양 여고 선수들한테 좀 끊긴 게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 흐름도 보이기도 하고요. 영양 여고 선수 우측에서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골서클 밑에서 GS 선수 받았고요. 조금은 비틀댔지만 바로 골밑 차분하게 슛 성공합니다. 스포어는7대 4. 네중1고의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경기력도 어. 좋고 체력도 좋고 뭐 아무래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1차전에서는 조금 몸싸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네. 3차전에서도 이제 몸싸움 없이 부상 없이 어, 건강하게 좋은 결과, 좋은 경기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1고 영양여고 두팀 모두 지금 아주 깨끗하게 네. 어, 시저접촉 없이 경기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 네, 좋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전 중1고등학교 그 역사가 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5년 3월에 창단이 됐고요. 전국대회는 2012, 2015, 16, 17, 4년을 대표해서 나갔습니다. 네네. 전년도에도 결선까지 진출해서 좋은 네네. 결과가 있었고요. 어, 아쉽게 우승은 못했지만 어, 결선까지 진출하는 강호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예선 결과가 좀 놀랐습니다. 최근 3년 2015, 16, 17, 3년 연구부 1위 지역 예선 결과.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만큼 역사가 좀 반등이 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기 그 네, 영양... 뭐 지도하고 계시는 김성찬 선생님께서 아, 어, 아주 열정이 많으시, 많으셔서 네. 그뭐 대전 지역에 또이 넷볼 보급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고 아, 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화면에 잡히고 계시지만 굉장히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수들도 좀 좋은 모습, 좋은 화합이 있으면서 경기가 진행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네 자, 작전 타임은 종료가 됐고요. 대전 중일고등학교 공격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센터가 좌측에 G에게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센터가 왼쪽 끝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연결. 골서클 안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넘겨주는 공. 심판의 휘슬. 예, g a 선수 다리가, 다리에 가다리 공이 맞고 다시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닝 더블이요볼 다루기 위반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영향력으로 빠르게 공격 이어진탓 타지만 중간에서 살짝 멈췄고요. 우측 끝에 연결. 센터 연결되지만 골서클 안에서. 예. 지키킨 어, 선수가 아주 수비 활동 수비 폭이 넓네요 그렇습니다 접촉이 살짝 있었지만요 계속 공격은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 시제 접촉이 좀 있긴 했지만 네네. 예 어, 시제 접촉으로 해서 페널티 패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페널티 패스가 주어지면 직접 슛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g 니 선수 방금 전에 파울로 공격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7대5 두 점차까지 다시 추격에 따라 붙고 있습니다 영양연고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측 끝에 GA 선수 공 이어받았고요. 자 좌측에 어 지금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아. 살짝 몸싸움이 있습니다. 영양연고 GA 컨택 반칙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중1고등학교에 펠티 패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1고 공격이 어집니다 GK가 좌측에 WD한테 연결 센터가 이어받았고요. 다시 한번 앞서나가는 하지만 심판의 위슬아 중1고에 스테핑 반칙이 있었네. 요아 네, 그렇습니까? 자 영양여고 공격 이어집니다. 가운데 이어받았고요. 윙어택이 다시 한번 GA 선수 골서클 안에서 차분하게 밀어넣은 득점 성공합니다. 한 점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스코어 7대6 어, 긴장, 긴장되는 긴장 상황에서도 침착하게슛 골을 잘넣네요 잘 그렇습니다. <목소리> 확실히 어느 팀이라고 방심할 수 있는 팀은 한 팀도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예선을 거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검증된 팀이고 맞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평준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절대 긴장을 못 시켜. 영양요고 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일고가운데서 이어받았고요. GA, 안정적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8대 6. 영양여고 센터 선수가 이제 지금 보는 시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좌우 모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하지만 패스가 연결되지는 못했고요. 중일고가 이어받아서 공격을 반격에 났섰습니다 GA가 좌측 끝에 센터한테 연결. 센터가 다시 GA에게 GA는 보고 있습니다. 자 골서클 왼쪽에서 GS가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밖으로 흘려주면서 상황을 보고있고요 어, GS와 g 혜 선수가 네네. 서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로테이션 어, 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합을 보여준 것 같아요. 방금 같은 네네. 공간을 활용하고 네네. 어, 한 바퀴 돌아서 상대 수비를 따돌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연습이 있지 않으면 어, 지금 골서클 밑에 바로 GS한테 연결이 됐어요. 하지만 림을 먹고 벗어났고 중일고 선수 예. 공을 잡으려 했지만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중을고의 공격이 어집니다 우측에서 GS 이어받았고 자 가까운 센터한테 연결. 센터는 가운데서 콜서클 안에 GA한테. GA는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GA 아, 아, 선수 지금 던진거 족족 다 들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전반자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10대 6, 넉점 차로 대전 중일고등학교가 앞서 나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점수 차가 있다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임인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 후반 12분이 남았기 때문에 네네. 뭐 체력적인 부분이 네.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네네. 네 후반 한 5분 정도 남으면 그때부터는 보기 어, 아 어, 승부가 갈라지는 기점이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은 뒤쳐지고 있는 이제 영양 여고 입장에서는 어떤 공격력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아, 지금 영양 여고 이제 그 패스가 아, 투핸드 오버핸드로 해서 너무 네. 그 위로 공을 던지다 보니까 공의 속도가 네. 조금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일 고등학교 선수들이 달려 나와서. 어, 방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조금 더 체스트 패스 위주로 짧게 네. 짧게 하는 방법도 한번 선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네 그렇습니다. 자 조금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일고등학교 선수들인데 어 아직은 뭐안심하기도이르고 그렇다고 해서 다급해할 필요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중일고는 현재 4자만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 공격권을 확실하게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침착한 플레이를 아마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 8강전 1차전부터 이어져서 지금 3차전 경기 총세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이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인 스포츠예요 네네 신체적인 저도, 접촉은 네. 있으면 안 되지만 네네. 그만큼 치열하고 네. 패싱과 슛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순환도 빠르고 네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네네. 공을 소유하는 과정에서는 뭐 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접을 네.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격렬한 경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 신체 접촉을 완전히 금하지는 못하고 네네. 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겠죠. 네 아,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 외에는 아주 뭐 시사적인 그런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앞서 중계를 해드렸던 8강전 1차전에서는 이제 몸싸움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부상 당한 선수는 없이 무사히 경기가 잘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뭐 8강전 3, 4차전 그다음에 4강전 1, 2차전 마지막 결승 경기까지 무사히 부상 없는 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이하고 지금 명령이 오고 팀들이 뭐 상대방에게 좀 배려도 하면서 네네. 경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3차전 말고 앞선 1,2차전에도 뭐 성적에 따라서 경기 결과에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 팀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꼈던 매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예, 레볼이라는 스포츠가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스포츠와 달리 이제 신체, 저, 이제 공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체 네. 접촉을 금하고 네. 어,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어,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네. 어, 여학생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잠깐 전반 끝나고 휴식 시간이 잠시 끝났고요. 3분여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선수들이 코트 위에 올라섰습니다. 코트는 체인지가 됐고요. 후반 공격은 영양요구 선수부터 시작됩니다. 영양요구가 첫 번째 공격권을 가졌을 때 반드시 네. 득점을 해야지만 아,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되는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득점을 하지 못하면 다시 중일구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네. 두 점이 벌어질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중하게 결정력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우측에서 GA. 앞선 자리에서 WA에 연결됐고요. WA는 가운데 센터한테 연결 잘 받아냈습니다. 골서클 안에 GS 연결됐고요. 슈 찬스. 밀어넣는 공.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아, 결, 결, 결정력이 조금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만. 아줄고 선수의 다행히 스태핑 반칙이 이루어져서 다시 영양여고가 공격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측에서 공격은 이어집니다만 골서클 안에서 약간의 각축전이 있었고요. 네, 지키 선수가 공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영양여고 네. 선수의 어 컨택,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일고등학교에 페널티 패스가 주어집니다. 네. 자, 중일고 패스가 빠르게 이어집니다만 은 앞서 GK한테 공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몸싸움. 네, GK 선수의 신체 접촉 반칙으로 네. 영양여고의 페널티 패스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는 바로 재개됐지만 다시 한번 접촉이 있으면서 공은 골라인 아웃이 됐고요. 영양여고의 공격으로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가운데 연결되는 공. 하지만 패스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중1고 GD가 받아서 좌측의 센터한테 연결. 반격이 시작됩니다. 가운데 GA한테 연결. GA는 다시 좌측의 센터한테 연결. 치고 나가는 센터는 골 서클 안에 g s 센터 연결했지만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중1고등학교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공격을 할 필요 없이 어, 자 지공을 해서 네네. 확실한 득점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꾸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차분한 모습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펼쳐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홀서클 근처에서 영양요력 공격이 시작됩니다 안에 주제 센터 연결됐지만 패스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w 선수 몸을 날려서 공을 잡았습니다 아, 스태핑 반칙이 이루어져 나, 나왔네요 네자 중일고등학교 선수 센터에서 공격은 이어집니다 가운데 W.D.한테 연결 오른쪽에 G.A. G.S. 선수는 반대편에 W.D.한테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좀 앞서 나가서 센터한테 연결 센터는 G.S.한테 연결됐지만 심판의 위스를 올렸습니다. 네영영 요구 G.D. 선수의 신체 접촉 반칙으로 중일고의 페널티 패스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중일고 g a 선수 밑에서 아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리을 먹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슈도전 슛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중일고등학교 후반전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1대6. 중일고등학교가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후반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영향력 좀 필요했던 부분이 네. 반대가 됐네요. 네, 네, 네. 중1고등학교 GS 선수가 이어지는 득점을 성공하면서 점수차는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스코어는 12대6. 3점차까지 따라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네. 지금 7점으로 벌어지게 됐네요. 네. 근데 네. 10대 6으로 6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네. 공은 골라인 아웃되면서 중일고등학교 선수 센터에서 공이 시작됩니다. 자, 우측에서 GS가 다시 센터한테, GA한테 연결됐고요. 골서클을 연결시키려는 공, 길게 넘겨주면서 GS 선수 받았습니다. 네, 뒤로 물려서면서 컷백, 네. 플레이가 아주 좋, 좋습니다. 네, 골 성공했습니다. 오늘 대전 중일고등학교 GS 선수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은 이 골서클 주변에서 연습을 아주 많이 했던 한것 같습니다. 네. 네. 실수 없이 패스가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3대6까지 벌어졌고요 자 영양호 선수 패스 길게 넣어줬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예, 아까도 뭐 지적했지만 영양호 선수의 머리 위로 던지는 패스가 네. 부정확해서 경기의 네. 흐름을 좀 끊기, 끊고 끊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일고등학교 우측에서 처, 밑에서부터 위까지 올라왔고요 골사커 연결됐습니다 주위의 선수 조금은 먼 거리에서 숏 들어갑니다 8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스코어 14대6 아 어, 이번 영양여중 영양여고 선수들 꼭 반드시 득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격점을 올려줘야 하는 순간이 됐고요. 센터가 GS 센터를 연결해줬지만 역시 조금 길었습니다. 아, 영양여중의 영양여고의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영양여고의 작전 타임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 후반전이 약간 약 7분 54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추격점을 확실히 올려줘야 하는 타이밍이 된것 같고요. 지금 선수 교체가 있는 것 같죠? 네, 네. 뭐두 가지로 볼것 같아요. 하나, 하나는 흐름을 끊고 네. 두 번째는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네, 네, 네. 어, 시, 작전 시간을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선수들로 또 교체를 하면서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점에 작전 시간을 요청인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혹시 넷볼이라는 스포츠는 이 작전 타임이나 혹시 부상 시에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고 네네. 알고 있는데 어, 이 포지션끼리도 교체를 할 수가 있나요? 네네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끼리 포지션을 네네. 교체도 할수 있고요. 네네. 밖에 있는 선수하고 선수 교체도 가능하고 뭐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는 그렇습니다. 시점은 네네. 작전 시간을 요청해야지만 할수 있고요. 네 중간 휴식 시간에 네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이 있으면서 영양여고가 센터와 윙어택의 선수 교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선수 교체가 생기네요. 윙어택과 꼬어택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 선수 교체로 좀 다른 흐름을 불러올 수 있을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 지켜보겠습니다. 네. 작전 타임은 종료됐습니다. 대전 중일고 GK부터 공격은 시작됩니다. 심판의 윗을 울렸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패스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공격 시작 연결되고요. 자, 센터한테 짧게 와서 이어받은 공, 센터 길게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GA 이어받았습니다. 오른쪽에 WA, 골서클 안의 GS 연결됐고요. 자 GA 한테까지 연결. 조금은 먼 거리지만 슛 성공합니다. 어, GA 선수 연속적으로 득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반 초반부에는 조금은 아쉬운 결정력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 먼 거리 구분하지 않고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영양여고의 드로잉을 시작했습니다. 드로잉을 네. 하려면 네. 라인으로부터 15cm 이내까지 접근을 한 후에 던져야만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네네. 만치기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우측의 윙어택의 가운데 네. GA한테 연결됐고요. 골사크런에서 GA는 득단 성공합니다. 아, 바운드 패스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5대 7. 영양여고의 공격 다시 이어집니다. 좌측에 윙어택한테 연결됐고 윙어택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뒤쪽에 GD한테 연결 GD는 조금 더 길게 GA한테 연결이 실패하면서 중일고 인터셉트 성공했고요 네. 이때 심판은 아, 있어요 영영이고 선수들이 조금 좌우 움직임을 더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근데 공간 네.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패스 네. 타임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GS한테 연결 들어왔고요 멋진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다만, 네. 아쉽게 득점이 실패하네요 그렇습니다 중일고등학교 선수 우측으로 공격이 어지려고 하지만 패스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자 턴오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체력적인 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 요 네, 후반도 절반가량 지난 시점에서 조금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줘야겠습니다. 영양여고 특정 성공합니다. 연속 특정 성공하면서 스포 15대8 자이번은중일고등학교 공격에서 시작됩니다. 아, 영양 이제 수비 하나 잘해서 네. 이 점을 따라 붙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GA 선수 우측으로 연결됐고요 골서클 라인 안에서 GS 연글됐습니다 골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거리 하지만 립먹고 벗어났습니다 영양여의 반격 아 패스 연결 실패하면서 가운데에서 WD를 받았고요 수비 잘했는데 아깝게 패스가 시, 실패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골서클라 안에 GS 연글됐습니다이번엔 가까운 거리 득점 성공합니다 다시 두져두 배로 벌어지는 스코어 16대8까지 벌어졌습니다. 네뭐편편을 뭐, 든다기보다는 네. 두 팀간이 두 팀이 좀 박빙으로 한번 야심이 경기를 펼쳐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네 방금 중, 고등학교 GD 선수가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줬는데 심판을 발반 치기 나왔네요. 네 아쉬운 플레이였습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는데 영향력 공격 이어집니다. 좌측의 센터가 안에 GA한테 연결됐고요. 골서클 안에서 조금은 먼 거리 하지만 득점 성공합니다. 아 어, 지혜 선수에게 공을 투입시켜서 네 시술할 어, 을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일고 우측으로 공격 연결되지만, 어지 심판의 피스를 울렸고양팀 선수간에 약간 네.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네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네요. 어 아무쪼록 부상이 없는 경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영양영 영양영 선수의 신체 접촉 반식으로 중일고의 페널티 패스. 그렇습니다. 자. 중일고등학교골사크라에서 주위에 연결됐고요. 원거리 한 발짝 다가와서 펜스슛 성공. 아, 규칙을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앞으로 한발 이동하면서 수비를 네. 따돌리고 멋진 슛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발짝을 앞으로 나와서 슛을 던졌잖아요. 이건 네네. 어떤 경우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그 수비자가 공을 소유하게 되면 축이 네. 되는 발로부터 90cm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 수비가 좀 허술하면 네. 느슨하면 순간적으로 앞으로 이동해서 슛을 어... 할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약 90cm 정도까지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네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영양예보 선수가 네네.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이 네. 처, 최초의 축이 되는 발로부터 수비하면 되는데 네. 약간 그 규칙을 조금 착각했던 을것 같아요 어... 한발 물러나는 바람에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이 수비의 모습이 보였었고요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약 4분 30여 초 정도 남았고요. 아직 포기하기 이르고 좀 좋은 네. 스퍼트를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중일고도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는 그런 작전 타임이 아닌가. 네. 체력적인 부분도 좀 세이브하고, 네. 분위기도 바꾸고, 네, 하는 그런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은 종료가 됐고요. 영양여고 선수부터 공격은 시작됩니다. 자, 휘슬이 올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영향력으로 어, 공격을 해서 득점을 올려서 따라붙을 기회를 마련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좌측으로 GA가 WA한테 연결을 하려 했지만 역시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종이고의 반격 우측에서 GD가 GA에게 가운데 각초점 버리고 있는 가운데 우측 길게 넣어줍니다만 골 연결됐습니다 WA가 센터에게 센터는 골서클 연결됐고요 GA 선수 다시 한번 슛 들어갑니다 스코어 18대 9. 저 중일고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에이 선수 이 중일고의 대 주에이 선수가 네 중일고 선수 굉장히 좋네요. 네 중일고 선수 공 잡는 과정에서 발이 끌렸네. 발이 끌려서 스테핑 반칙이 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영이고 가운데서부터 다시 반격 시작됩니다. 살짝 우측의 WA가 c 야를 보고 있습니다. 골서클 연결 안 됐고요. 중일고 인터셉터 성공합니다. 우측의 센터가 다시 한번 c 야를 보고. 조금은 멀리 GA선수는 던졌지만 받아 냅니다. WA선수 연결됐고요. 이제 골서클 안에 GA선수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아 연습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확실히 네. 그 패스의 정확도 면에서 중일고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습니다. 경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확실히 이 중일고 GA선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결정력 도 높고 네네 네. 움직임이 많지는 않지만 네.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소에 위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네. 아니, 정확한 슛으로 마무리하고 그렇습니다. 어, 자 영양여고 공격이 시작됐지만 다시 한번 패스가 길어지면서 흐름은 끊겼고요. 중1구의 반격으로 시작됩니다. 반대편에 GD 선수 받았고 GD 선수가 공을 흘렸습니다. 영양여고 GD 공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길게 좌측에 WA 선수 받았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네. 공간을 뛰어넘어서 패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버 서드 반칙을 범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중1고 소위권입니다. 네, 중1고 공격 시작됩니다. 가운데 w 리어버서 좌측의 센터한테. 좌측의 센터는 여유있게 골서클 GA한테 연결됐고요. 하지만 공이 조금 길었습니다. 네네, 아, 2대1 주고받기 패스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비어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잘 연결시켰습니다. 영양고 센터가 조금 길게 이어집니다. 패스가 깁니다. 골서클 연결됐고요. 골밑에서 GS 득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실패하면서 아 결정력이 조금 아쉽네요 네아중물고 GK 선수도 조금은 지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체력적인 면이 슛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혹시라도 이번 경기를 우승하게 된다면 다음 경기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관리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고요 영양여고 선수 GK 선수 득점 성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는 19대 10.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경기를 네.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좀 중요한 게또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 공격 이어졌지만 인터셉트 됐고요. 중일복의 공격 이어집니다. GA. 반대편의 WA에게 골서클 안에 GS 연결됐습니다. GS 선수 가볍게 던지는 공 조금 길었습니다. 홀라인 아웃. 여유가 생길 걸까요? 체력이 떨어진 걸까요? 슛... 7.3 <웃음> 공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어, 여유가 있는 건 좋지만 이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종일고의 인터셉트 우측에 센터 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인터셉트 홀서클 안에 GS GS인 걸됐고요영향의 고선수의 인터셉트인데 그것이 상대에게도 오히려 도움을 줬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다시 2배 20대 10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영영하고 좌측의 w 선수, 아, 넘어지면서까지 약간 혼신을 발휘했는데, 네. 아쉽게 연결이 되지는 못했어요. 음.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걸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네. 네. 그래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어, 하고 있다라는 거. 어, 지금 방금 g 의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절대 부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네요. 뭐 어, 학생들에게 뭐 좋은 추억거리도 되겠지만 본인이 네. 한번 도전해봤다는 그 용기 네. 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영여고 한점 득점 성공 성공했고요 중일고 골서클 연결됐습니다 주예이 선수 밀어넣는 공 득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21대 11자 말씀드린 순간 후반전까지 모두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네네. 3차전, 8강 3차전 경기는 아,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체력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됐었는데 영양의 고 선수들 후반 한 7분 이후로는 몸놀이 많이 둔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한 반증이된것 같고요. 자, 오늘 대전 중예고가 또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금 경기에 수훈 선수를 좀 뽑아주신다면 누가 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중일 고등 학교 선수들의 패스의 네. 정확도가 높았고요. 네. 어, 특히나 그 G A 선수가 네, 네. 어, 공간을 파고들면서 몸 네. 밑에서 좋은 자리를 확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 네. 또실성 공률도 높았고 네, 네. G A 선수에게 오늘 수감으로 그렇게 G A 선을 꼽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제 10회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넷볼 대회 8강정 3차전 경기. 대전 중일고와 경북 영양여고 최종 스코어 21대 11로 대전 중일고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8강정 3차전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어, 저는 캐스터 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의 최종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